나 궁금한데 네. 이거 우리 집 새로 지은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원래 표지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거야? 이 감성 좋은데? 어 원래 설치되어 있던 겁니다 미안해요 여기 파케빈 인중에 여드름이라고 써 있는데요? 진짜로? 네 어디? 여기 그걸 속냐? <웃음> 와 저러고 날아가는 거봐 날아가니까 더 짜증나 왜.. 넌 능력이 뭐야? 나? 저번에 라미 그거 이거 아 헬플레인. 아, 헬플레인 아, 저거 이거 바꿔야 돼, 저거 라이터, 라이터 나 이거 안 바꿀 건데? 선생님이 던져주면 바꿔야지 선생 누구야? 선생 나와보라 해선생 나와! <웃음> 한펜이 이름도 지나간다 땡땡 <놀땡> 야, 땡땡님 오우 야 i 애들이 U 뭐... U 일 i 어. 들 도대체 뭘 아. 먹고 자랐길래 목소리가, <웃음> 목소리가 <웃음> 저렇게 냈지? h a t What was that? What was that? What was 가 h a 인인인인 라미 선생님은 언제 오시지? 뮤지컬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위협.. 위협 벗어주세요 빨리 이거 뭐예요? 선생님 무슨 역할.. 어? 경 오시란다 경찰. 어? 누가 죄인인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누가 범인인가? 죄인인가? <웃음> 선생님 그 경찰을 입고 왔으니까 우리 경찰과 도둑놀이예요 선생님이 경찰하고 우리들이 도둑이에요 어? 어? 그거 재밌겠다 <웃음> 알겠어요. <웃음> 얼른 시작해볼까? 그러면 한번 음. 숨어볼까? 이거 그 시간 걸자 다 찾는 거. 좋아. 아, 이거 누가? 저700초적걸로 걸... 하자. 찾는 기준이 때리는 거야, 아니면 죽이는 거야? 한대 톡. 오케이. 한대 톡으로 합시다. 한대 톡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700초에 딱 시작합시다. 말하다가 끝만. 제대로 <웃음> 하면. 어, 그러면 다 뮤지컬이냐? 연비야, <웃음> 잠깐만 좋아.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나좀 도와줘. 부탁 좀 할게. 고마. 워오 여, 너 감쪽같다. 너마 좋으면 우리 못스모 어, 700초, 700초 시작. 안돼. <웃음> 누가 아저씨인가 누가 아저씨가아 아저씨. 이거 캐비닛에 뭐하는 뜻이야 이게 학생 잡았어요 어? 문열린소리 났는데 택카택카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웃음> 아니 타카타카? 선생님한테 뮤직을 달라 그런거 아니었어? 우리가 <웃음> 하려고 시킨건데? <웃음> 우리가 해? 하려고 시킨거야 우리, 우리 신나려고 <웃음> 지금이 술래 <웃음> 2층에 있어 <웃음> 옥상에 있어 아닌가 3층인가 헷갈려 죽겠어 어디일까 어차피 난 옥상에 있을 뿐 <웃음> <웃음> 우린 계속 승리 <웃음> 어 애절했다. 어 애절했어. 완급 조절 지렸다. 잉 오. 4. 누가 달리는가? 누가 달리는가? 누가 달리는가? 시간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 뭐야? 선생님 아, 너무 못한다. 끝난 줄 알고 나왔는데 다시 숨을까? <웃음> 아, 그러면 실패. 근데 어차피 미션도 아닌데 왜 하죠? 하면 <웃음> 성공이니까. 아 그러네 이거. 아어아왜개 어, 쫄았니? <웃음> 괜히 쫄았어. 어. <웃음> 선생님 다른 옷으로 해주세요. <웃음> 빠른 등장인물 변경 <웃음> 좋았다 빠렇게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빠빠하게 되는데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렇게 선생님은 <웃음> 현타가 와서 도둑이 돼버리는데 쑝탁 어? 선생님 곽한구 대어주세요 선생님 근데 차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진짜로 있거든요 음 말해보세요 케빈 학생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웃음> 일단 차 부품을 모아야 되는데 차 부품 일부는 위치를 시앤이가 알고 있고요. 저는 저희 가서 타이어를 뜯어올 예정이에요. 그럼 차를 뽑기 위해 재료를 알고 있는 시행군 길 안내 좀 해줘요. 내가 왜 안내를 해줘야 되지? 차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뽑나요? 날 감동시켜봐. <웃음> <웃음> 차 만드는 유치원생 어디 갔죠? 오, 어, 뭐야? 예? 여기 어, 바퀴 내가 선생님한테 줬구나 바퀴 선생님한테 줬어. 자, 여러분, 신나는수학시간9호45 그러면, 45도하기 36은? 도하85시5도하하도하기 어? 45 45 36? 아, 그럼 제가 맞았어. 81 문과 조용 <웃음> 네. 철교의 여든 한개 있으면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그럼 3, 사모모 모어 보자. <웃음> 아니 차 뽑아주세요의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비소아 너는 뽑아만 달라 했잖아. 나는 내거내 내 소유권을 주장한 거야. 너 이리로 나와. 너 한판 또 나랑. 어디 <웃음> 너았지하댐벼야 이리 와좀 넓은 곳에서 너 한판해. 안 되겠어. 이거.. 이거 진 사람이 깔끔하게 다나부터 형님으로 모시는 거다 아니, 형님으로 모셔 차 포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형님으로 모시고 차도 포기하는 거야 이거 원래 자존심 싸움인 거 모르니? 가? 너 존심도 없니? 몰라 가올수 있어? 아너 어, 어딨니? <웃음> 너.. 너 어딨어? 안 보여.. 어, 어디.. 야.. 어디. 어디.. 다이아금 들고 싸우는 게 어딨니? 나알 <웃음> 길이 <웃음> 없습니다. 야, 그런 게어딨어너너 너 그렇게 도망치면 너? 너 <웃음> 그렇게 네, 네, 그 뭐라는 거야, 쟤 <웃음> 자, 케빈 <캐빈> 학생, <웃음> 학생, 비 학생. 차가 예. 이 차에 대서 올가지고 어, 운전은 연비 학생이 하고 소유권은 비소학생이 하고 뽑는 거는 케빈 학생이 일단 했어요. 아, 그러면은 일단 알았어요. 네. 일단 저 제가 뽑을게요, 그럼. 음, 여기요. 아, 난 근데 분명한 거는. 어! 자, 다음. 운전은 미쳤다. 내가. 고조석에 타서 아니요. 운전한다고 난리에요 쟤 지금 야 묵혀봐 아 이거 설마 연료 없나? 연료 같은거? 어? 아닌데? 어? 뭐야? 자! 연료는 나한테 있지롱 아! 연료는 어떻 아! 우와 가솔린 오! 오, 오. 어! 차 운전 어? 해버렸어! 아! 차 운전 난데! 아! <웃음> 아나 식도 아스키랑까겠다 어? 그럼 학생들 우리 그럼 방을 정해볼까요? 어? 네? 좋아요 우리 공명정대하게 제비 뽑기로 해요 어? 나쁘지 않다 아니면 전통놀이 자갈매치 어때요? 싫어 아, 음. <웃음> 어? 우와! <웃음> <웃음> 와야 <웃음> 이거 둘 어, 중에 어? 하나는 성공 실패네 <웃음> 어? 아니지 시애이가방 <웃음> 배정하고 연비가 방 가지면 되지 어, 아, 제일 먼저 하고 먼저로. 어. 어.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웃음> 그렇지. 씨앗생. 이거로 좀안 되나? 어, 뭐야 저 돈은? <웃음> 아, 이거. 그런데저한 세트 넘게 있거든요. <웃음> <웃음> 뭐야, 실제 돈이네 저거? 아이, 씨앗생. 그러면은 이 이거로는 좀안 되나? 어, 몇 개? <웃음> 두 개인데 더캐볼 의향이 있어. 여섯 개. <웃음> <어허, 미소락생. 웃음> 예, 저... 아하하하하하생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방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그, 그 <방에서> 이거... <웃음> 어!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나 방>, <웃음> 아, 확정. 다 나가요. 나가, 나가, 나가. 아 좋다. 나 조명도 훔쳐왔고. 다 슬쩍 봐야지. 아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음 이제 음. 꾸며야지. 자 그러면 여기 최악의 방 계단방 하나 있거든요. 우와 야 여기 계단방 뭐야? 완전 이상하게 생겼어요 구조. 여기 모든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1층에 화장실이랑 이어져 있는 최악의 방. 시에님, 네? 여기에 방이 있네요 해리포터 방. 아 여기 해리포터 방. 네. 선생님. 선생님은 못 들어가요 학생. <웃음> 뭐 그건 모르겠고요. <웃음> 못 들어가요 학생. 어, 연비야 여기 <웃음> 어때? 들어가 줘 해리포터 방이야. 지루. 어? 너 해리포터 좋아하잖아. 아무 위즐리 두들린 내가 좋겠다. <웃음> 위즐리 두들리 어 연비 방이다. <웃음> 어. 어~~~~~ <웃음> 빗소리 맞은편 방나 갖고 싶어 그 화장실 방이요? 음 요거 복층 방 오케이! 그럼 표지판 좀 주실래요? 와우 케빈이 방이 넓네 나 이거 뚫려 있고. 다 뜯어버리고 다시 벽 다시 칠해야지 다시 만들어야지 근데 이 계단은 건드리시면 안돼요 위층이랑 유일한 통로라서 어? 아니 그러면 나 자고 있을 때 <웃음> 위층 가려면 내방 들어오는 거야? 네그 조건으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아니야, 아니 좋겠다 아니, 뭐, 그럼, 아니 여기 바깥쪽으로 아예. 확장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볼게요 길을 케빈 수리금지 아아 <웃음> 그래도 문은 내가 달아줬어 음. 어 저거 너무 꿀이다 조명 뺏어 주세요 음, 음. 근데 조명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 램프 말하는 거 아닌가 바로 떼네 응. 와우 네 여러분 네 재밌,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오늘 한 팬이 없어서 우리 전부 미션 걸고 한개 남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하나 아무거나 걸고 강제 실행 시켜버리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툼치타치 치치치치치치치치 아아 야 계단을 아나 내려오는데 지금 계단을 지금 부숴두면 어떡해 아이 다시 만들거야 계단 아 지금 이동하는 사람 불편해서 그럼 어떻게 다니나 요, 아, 요, 안 되겠다 나 요. 이거 야 요요요요 요요 뿌치빠치뿌치빠치 뿌직 빠직으로 밑에 어. 타지 말라고 아 너무 싫어 그냥 빗소리 죽여주세요로 바꿔주세요 어허 아 <웃음> uh -huh. 괜찮아요. Uh -huh. 끝나고 뭐 비소 학생 눈에 uh -huh. 바꿔 버리죠 뭐. 와, 좋다. 안 돼. 요 찬성. 대찬성. 찬성, 찬성, 대찬성. <웃음> 와! <우와>. 와! <웃음>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 다들 1층으로 내려오세요. 네. 어허. Uh -huh. DJ 비 e a c e o p the shit. p r e t t y o yo, yo <웃음> a Hold on, hold on. <웃음> 뺏겨 넣게 뺏겨! 아아아! 아아! 다해 장난이 너무 쉬운거 아니오! 아직 다 물줄 알았는데! 어! 아, 학생! 거 장난이 너무 쉬운거 아니오! <끼리> 어, 빨리 먹어 벌점! 거부! 거부 안돼요! 거부 안됩니다 학생! 대신에 하나!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 좋아요! 어? 제힘 음. 세다고 막 깝치고 그랬는데 <웃음> 야. 바꿔버려요! 야! 나한테 질 뻔하더니! 어? <끼리> 자! <끼리> 밀려, 바꾸세요 학생! 야! 너질 뻔해가지고 능력 쓰지 말라고 하 그런게 어딨냐? 자기는 치유 능력 써놓고 그게 아니지. 너가 날아가가지고 날파리 짓거리 하니까 그렇지. 아, 나 이거 연비 능력 똑같은 거 나왔다. 어? 어? 연비랑 네. 능력 똑같은 거 나왔어. 칭찬 스티커 줄 테니까 다들 일단 줄 서보세요. 저도 능력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건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 선생님도 능력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선생님, 선생님! 응? 무슨 일이죠? 바, 저한테 반을 주시면... 은 이거 드리겠습니다 뭐야? 그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저번 왔어요? 거 꽁쳤어 <웃음> <웃음> 저... 진짜 별 짓을 다한다 별 짓을 다해 아 그거 끊지면 안돼 그럼 우리빈 학생은 이렇게? 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저는요x2 저는요, 저는요. 저도 주세요 크리 학생은? 잠시만 기다려봐요 그래 솔직히 오늘 진짜 많이 도와줬다 미션도 오. 맞아요. 와우. 나도 쉬운 거 줬는데 왜 와. 나는 벌칙이야? 어. <놀람> 뭐야? <야>. 아 맨날 <웃음> 뇌물 주는 거에 연연이 없어요. <웃음> 와. 시 학생은 칭찬 스티커 고프신가요? 아니면 이게 고프신가요?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요? 고르신다면? 더 능력 변경이요. 오. 오. 그러면은 이거에 주겠아요 그냥 주던데? 등격 제발. 뭐야? 잠깐만. 그 뭐야? 이거 혹시 슈퍼 리젠. 그거 내 거. 티 타겟. <웃음> 나 했던 거. <웃음> 피크 퍼포먼스가 그건가요? 어. 근데 <웃음> 세기는 드럽게 세.